이 영상은 블로그 인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포제이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매우 빠르고 매우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이제 하다보니까 많아졌는데 일단 내용은 전문가들이 바라본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이오스 메인넷 일시 중단 후 5시간 만에 복구한 일이랑 그리고 노보그라츠에게 160억 투자를 받은 금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금요일에 후오비 코리아에 가서 비트코인의 예수이다 비트코인 캐시 서포터인 로저버를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격을 잠깐 보면요. 다행히 아직은 6,400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6,000대의 지지선을 깨고 5,000대로 갈수 있다는 라 차트 분석을 보여드렸었는데 6,000대의 지지선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6,000불 아래로 하락을 한다면 그럼 비트코인 채굴장이 적자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6,000불 아래로 만약에 내려가면 은 전세계적으로 패닉셀이 엄청나게 올 거고 그러면 그 떨어진 비트코인의 가격을 다시 6,000불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게 정말 힘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대 채굴장들이 6,000대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헥트님의 최근 의견을 아시거나 아니면 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문가 다섯 분한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인물인 나임은 많은 미디어들이 한국에 있는 작은 거래소 코인 레일이 해킹을 당해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논평자들의 의견은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해킹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해커는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했고요. 에미는 테더랑 비트피넥스가 2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 조작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법 집행 단속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물론 둘다 단기적인 입장에서 본 거겠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당장의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악영향을 줄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톰 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작년 말에 엄청난 상승장을 겪고 난 후에 가격이 조정이 오래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승장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이 암호화폐에 취해진 많은 정부들의 조치들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SEC가 ICO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한것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속도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늦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선물 계약 만료가 최근 가격 하락에 단기적으로 기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라 했는데 그리고 미구엘은 컨텀의 CIO인데요. 이분은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완전히 분산화가 되어서 큰 이해관계자나 고래, 세력들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을 때 신뢰를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을 볼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고래랑 세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게 가능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95.9%, 그냥 96%의 비트코인을 전세계의 상위 31%도 아닌 3.1%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 4%를 97.5%가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봐서는 세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으려면 글쎄요, 도대체 어떻게 그 가능해질까요? 과연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고래나 세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을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웃음>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의견들이, 좋은 의견들이 댓글에 항상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알리스테어는 급격한 침체랑 사용자 감소, 그리고 이익 실현, 그리고 해징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과대평가되어 있었고 조적을 겪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수요랑 공급을 만족을 시키는 평형을 찾아가고 있는데 거시적인 10점에서 2014년이랑 2015년이랑 지금 좀 그래프가 비슷하다고 비교를 하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닥에 도달하고 있고 침체기가 끝날 기를 희망을 하는데 여전히 하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닥을 진짜로 치게 되면 은 2019년에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다음은 이오스 메인넷 관련 기사인데요. 이오스 BP 블록 프로듀서를 뽑는 선거 투표율이 15%를 달성을 해서 21개의 슈퍼노드가 선정이 돼서 이오스 메인넷의 완전한 구동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선거는 블록체인의 첫 토큰 민주주의 시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21개의 BP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BP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표철민 체인 파트너스 대표가 이끄는 이오시스. 킬러웰 님도 이제 이오시스 제 팀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을 그리고 두번째는 네오플라일 네오위즈의 이오서울이 각각 15위 18위를 차지하면서 BP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오스 노드원은 26위 그리고 크로 이오스는 52위를 차지하면서 예비 BP가 됐다고 하는데 예전에 코남님께서 블로그퍼포에 와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이 BP는 사실 126초? 2분 6초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EOS b p 들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동을 시작한 메인넷이 구동을 시작한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가동이 잠시 중단되었었는데요. 디센터의 기사에 따르면 EOS 메인넷이 출시된 지 이틀 만에 중단이 되었다가 5시간 만에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의 중단 원인으로는 EOS 메인넷 1.0.4 이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일어났는데요. 일부 업데이트가 이 이어지지 않은 구동 중이었던 메인넷, 이랑 업데이트된 메인넷의 데이터 버전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로 시스템 결함이나 뭐 외부 해커 공격 이런 건 아니고요. 블로원이 대처도 정말 빠르게 해서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하는데 중앙화된 시스템들도 사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데 여러 곳에서 분산화해서 시스템을 같이 돌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행착오를 더 많이 거치면서 더 많이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거래 플랫폼사가 노보그라츠로부터 164억을 펀딩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은행인 갤럭시 디지털이 블록체인 기업인 알파포인트에 1500만 달러 약 164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어, 알파포인트는 영국 조폐국인 로얄민트랑 CME 그룹이랑 손을 잡아서 금 등의 자산을 토큰화하고 를 이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파포인트의 i c o 는 언제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토큰 세일, 순 곳이라고 얘기만 해놓고 아직 날짜가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날짜가 미정인가봐요. 일단 투자를 근데 그렇게 많이 받아서 퍼블릭 세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요새 사실 좋은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프리세일에서 프라이빗 세일에서 다 끝나고 퍼블릭 세일 안 하잖아요. 어쨌든 뭐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벤처 캐피탈만 따라가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이 투자를 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조금 눈여겨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었죠?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매번 이래요. 좋은 정보들을 다 전달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는 거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